아의 아버지이신 자력경무관은 김제시 금산면 현재 증산법정교교단본부에 증산선생의 영대가 있는 위치에서 태어나셨다. 그곳은 금평저수지 옆이지만 과거에는 습지가 있어 밤나무골이라고 불렸다. 할머니께서 아버지를 낳으신 장소가 훗날 증산선생의 영대자리가 된 것이다. 증산선생과 아버지는 우주의 도수로는 참 신기한 인연을 맺고 계신다. 증산 선생은 1871년 9월 19일에 태어나 1901년 7월 7일 도통하셨고 1909년 8월 9일 음력 6월 24일에 과천하셨다. 아버지는 1920년 7월 7일에 태어나 1958년 8월 9일 음력 6월 24일에 공주 금강에서 눈을 감으셨다. 증산선생께서 도통하신 날짜는 음력 1901년 7월 7일, 양력 8월 20일이며 아버지께서 태어나신 날짜는 음력 1920년 7월 7일, 양력 8월 20일로 음력과 양력이 각각 일치한다. 증산선생께서 돌아가신 나이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나이도 만 38세로 갔다. 단순한 우연치고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도 많다. 1958년 8월 9일, 그날은 공주 금강으로 온 가족이 나들이를 갔었다. 아버지는 조선의용대 시절에 즐겨 부르시던 볼가강의 노래를 흥얼거리시면서 내게 몇번 수영 시범을 보여주시다가 길진아, 잘 봐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반대편 절벽으로 올라가 마치 다이빙을 하듯이 공주 금강으로 몸을 던지셨다. 아버지는 한참 동안 물 위로 올라오지 않으셨다. 처음에는 워낙 수영을 잘하셨기에 장난을 치시는 줄 알았다. 아버지, 빨리 나오세요. 나의 외침은 어느새 절규에 가까운 울음소리로 변하고 말았다. 곧이어 수색대가 도착하고 공주 금강 일대를 샅샅이 찾기 시작하였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아버지 죽음의 유일한 목격자였던 나는 충격에 울다 지쳐 잠들고 말았다. 그런데 꿈속에서 아버지가 물에 잠긴 인민군 탱크를 끌어안고 계시는 게 아닌가 아버지께서 인민군 탱크 있는데 계세요 내 말을 듣고 있던 한 어른이 응 어, 금강 곰나루 근처에 인민군 탱크 한 대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모두 그것을 수색해봅시다 비록 어린 나이의 말이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곰나루 근처를 집중적으로 수색한 결과 마침내 19시간 만에 내가 꿈에서 본 모습대로 인민군 탱크를 끌어안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찾을 수 있었다. 무더운 여름, 아버지의 장례식은 5일장으로 치러졌다. 11살 나이에 상주가 된 나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버지 곁을 지켰다. 관을 공주에서 전주 선산으로 운구하는날 검은 비구름이 짙게 깔린 하늘에서는 천둥 벼락을 동반한 장대비가 내리고 있었다. 몇 미터 앞도 보이지 않아 가족들은 관을 어찌 운구해야 하는지 걱정을 했다. 어린 나는 손을 모아 기도를 올렸다. 제발 아버지가 타신 차가 전주까지 잘갈수 있도록 비를 그쳐주세요. 그 순간 정말 거짓말처럼 비가 멈추었다. 정확히 말하면 운구차가 진행하는 방향만 비가 그쳤고 그 주변은 여전히 억수같이 비가 쏟아졌다. 기상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일이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자유력 종룡님 같은 분이 돌아가셔서 하늘이 도와주시나 봅니다. 믿을 수 없는 기상이변 덕 운구치 않은 무사히 전주선산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했다. 하관을 하려면 땅을 파야 하는데 여전히 비가 멈출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두 손을 모았다. 제발 하관할 때까지만이라도 비를 멈추게 해주세요. 그러자 빗줄기는 다시 조용히 잦아들었고 땅을 파고 하관을 마칠 때까지 한 40여 분 동안 비는 내리지 않았다. 마침내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하늘에서 무섭게 비가 쏟아졌다. 그날 나는 최초로 영혼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다. 바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장례식 날 영가가 되신 아버지께서는 내게 결연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나는 금강이 아닌 안류강에 있어야 한다. 통일이 될 에이. 때까지 안류강에서 기다리겠다. 열한 살이었던 나는 안류강이 어디인지 몰라 곁에 있던 한 어른에게 아버지께서 안류강에서 기다린다고 하시는데 거기가 어디예요? 라고 순진하게 물어봤다. 먼 훗날 나는 압록강이 중국어로 알류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무정부주의자인 아나키스트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아버지는 홀로 고뇌하시다. 혼의 고향인 알류강을 그리워하며 금강에서 생을 마감하셨던 것이다. 나는 알류강에서 기다리겠다고 하신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처럼 아나키스트가 꿈꾸는 통일정부의 젖줄이 압록강이 될수 있을지 기대해본다.